어,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여러분들이 이, 이, 시간이 다소 이제 어색한 분도 계실 것이고, 처음 오신 분들은 어색한 분도 계실 것이고, 다소 또 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뭐 그럴 건데, 어쨌든 임재 스님께서 말씀하신 수처 작주 입처 개진이라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수처 작주. 그러니까 수처는, 처해져 있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어, 입척해지는 입척 어,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곳마다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직자들이 많이 그 차용하는 그런 불교가 아닌 사람들도 뭔 내용인지 알딸딸 하면서도 내용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내용을 많이 차용해서 쓰더라고. 어디 병원에 갔더니 이걸 이렇게,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 가지고 내가 원장님한테 그 혹시 이 내용을 알고 그렇게 이제 계시냐고 했더니 대충 뜻은 아는데 뭐 어, 정확한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쓰고 있더라고요. 어, 핵심은 여러분들이 차에져 있는 이곳에서 주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주인은 스님처럼 머리 깎고 마이크 잡고 법문하고 이게 주인이 아니고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것. 저뇌 망상을 내려놓는 건 지금도 지금 본래 망상이 일어나 가지고 그냥 책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그냥 온몸을 비틀고 그냥 나가야 되나 들어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저째야 되나 하는 분들이 좀 계신데 그러지 말고 경계에 끄달리지 않고 오롯이 본 참나 지나 텅 빛나로 돌아가는 것 그게 이제 수처작주 주인이 되는 것이고 뭐 간단히 말해서, 대상 경계에 끄들이지 않는 거,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응? 여자 보면 여자에 끄달리고, 돈 보면 돈에 끄달리고, 싫다는 마음에 끄달리고, 좋다는 마음에 끄달리고, 응? 왼수 마음에 끄달리고, 욕망에 끄달리고, 분노에 끄달리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건 주인이 아니다. 돈에 노예가 되고, 여자에 노예가 되고, 술에 노예가 되고, 또 뭐, 일테마, 가방끈에 노예가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앞에 있으면, 왠지 내가 쪼들려가지고 예, 기가 죽고 이런 게 전부 경계에 끄다리는 건데 우리 본래는 전부 부처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어야 된다 이 번뇌망상만 내려놓으면 주인이다 라는 것이고 입적계지는 있는 곳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부처 아닌 것이 없고 진리 아닌 것이 없다 다만 중생인지라 여러분들이 잘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거사님 예? 이해하셨어요? <웃음> 어려워. 근데 이제, 이제 알고 보면 쉬워. 아주 쉬워. 이 코만족이보다 쉬워요. 아주 쉬워. 쉬워요, 아주 쉬워. 에, 쉬운데 이제 이론을 얘기하려니까 좀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간단히 하려고 하는데요. 에, 이렇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인이 된다는 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것인데. 이걸 돌이켜 보면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Now and Here 이렇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영어면 우리 총무 스님인데 그냥 uh, Now and Here. 뭔 얘기냐면은 uh, 지금 여기 요즘 뭐 이렇게 좀 세련된 말로 명상 유사 명상이 많아요. 명상하면 불교고 불교하면 명상인데 유사 명상이 돼 가지고 그렇게 인스턴트적인 명상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여러분들도 오리지널과 가리지날잘 구분해야 돼요 불교 오면 명상 다할수 있습니다 명상이 궁극적인 목적도 아니고 어, 명상은 쉽게 말하면 마음 편하지 않은 것이고 근데그 마음 편한 것이 지속되지 않는 것 이게 명상입니다 에? 에, 좀 이렇게 완화해 시킬 수 있는 것 깨달음은 에, 이 명상도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데 깨닫고 보면 일체 모든 것에 자유롭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 어, 깨달음 수행 안에 명상이 한 부분으로 차지하지 명상 이 우위가 될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수행하면 불교고 불교하면 수행이고 이 박사나니 가난 선은이 뭐 연불이니 뭐 그냥 험한 수행법이 다 있잖아 요즘 요 그거 갖다가 조금 현대적으로 각색을 해 포장을 잘해 가지고 홍보를 잘해 가지고 어떻게 돈 버는 것으로 상업적으로 전락이 됐는데 그명성에서그 수행 아니 진짜 아니야 가짜에요 오리지날이야 예.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들이 저려오면서 도 오리지날을. 를 모르고 보석을 모르고 어디 어찌 데 없는 데가가찌 어찌 몽찌창찌 어찌 어찌 어찌 어줄 알고 어찌 어찌 이찌 어찌 어찌 있어요 마음 어찌 어찌 니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찌 e 찌 어찌 어찌 어찌 어 그러니까 여기 찌어스 뭐냐면 지금이라는 얘기예요 수찌어주입찌 어찌 어 요즘 말로 얘기하면 여기 찌 어찌 지금 어찌 어찌 어찌 어찌 어 여기 플러스 지금 여기 지금 여기찌어 흔히 얘기하기를 지금 여기가 가장 소중하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왜 소중한지를 알, 알아야 되는데, 언뜻 뭔가 공감을 할것 같은데, 이해를 잘, 그 정확히 이해를 못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불교에서 얘기하는 정확한 용어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다른 종교는 매 천국 가자 그래요. 천국 가자는 건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세상 가자 그 시점으로는 미래고 공간적으로는 이 세상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고 그래서 천국 가자 구원 받자 이 얘기예요 이? 어? 다른 종교는 그러니까 시점이 여기에 있지도 않고 공간이 여기 있지도 않아요 응? 천국 가는 게 좋으면 일찌감치 가지 왜안 가고 막 태극기 들고 난리야 그냥 폭폭해 죽겠어 그렇게 천국이 좋으면 아 교회지 말 교회 가지 말고 천국 가지 왜? 시끄럽게 그냥 만들어 놔. 환장해 죽겠어. 그러니까 시점이 다음 생이고 말세 이후고 어, 이테면 정말 이후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시점이. 근데 불교는 지금 여기 이곳이 정토고 여러분이 부처이고 어, 이렇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 것이냐?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그 순간 지금 여기가 가장 에, 진리고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그 가치가 온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치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에, 에, 정혜인 거사님 우리 정혜인 거사님 오늘 보니까 네, 정혜인 씨보다는 저길 닮았네 서장원 닮았네 <웃음> 그키큰 양반 건물이 배체리야 어. 우리 정혜인 거사님이 옛날에 옛날에 이제 TV가 있었어요 TV가 이제 큰 금성 해가지고 다리도 달리고 문도 닫혀있고 그런 TV가 있었어요 그때 TV는 정말 좋았어요 어. 그래서 좋다는 얘기가 뭔 얘기냐면 동네에 TV 이 있는 집이 흔치 않으니까 TV 있는 집이 저녁 때만 되면 전부 몰려들어요. 몰려들으면 문을 열어놓고 보여주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문 닫아놔요. 그럼 문둠 사이로 이렇게 그거 본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그 TV가 정말 좋았지만 그 TV를 지금 본다면 좋을까 안 좋을까? 응, 지금은 두루마리 제 TV도 있고 뭐 그냥 있 다만은 그 영화 스크린 같은 TV도 있고 엄청 나요. 그러니까 그 LG, LG가 이제 금성 TV 달달린 TV, 문, 문달린 TV는 그때만 좋았어. 그때만. 어, 혹시 우리 음, 세대는 그 세대가 외모로 봐선 그 세대가 아닌데 숫자로 봐선 그 세대를 살았을 것 같은 우리 보령공보살님이 우리 보령공보살님은 혹시 윤복희 이 유행하던 미니스커트를 그때 입고 다니셨나? 그 시대가 아니야? 응, 그 시대가 아니구나. 음. 응. 이제 윤복기간지 비행기에서 내려오면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나와가지고 사회적인 대그 유행을 시켰는데 유행만 시킨 게 아니고 그 자, 자, 풍기물라이라고 자를 들고 다니면서 자꾸 다리를, 경찰관이 다리를 더듬고 이렇게. 응? 저기 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때 보령공 보살님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한참 날렸어. 그런데 그 짧은 미니스커트를 지금 60이 넘은 나이에 입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보령공 참 이쁘네, 좋네, 날씬하네, 어울리네 이러고어요풀수 없다 그러고어 그러니까. 미니스커트를 입을 때에, 그때 유행했던 그 시대에, 그시대에많이그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게 아무리 좋다 그래가지고, 지금 가지고 그것을 입는다고 하면, 그거 풍습 빠졌다 그래. 이를테면은, 또 젊어서 우리 이제 정혜인, 서장훈, 우리 거사님께서, 이를테면 젊어서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술을 먹고 밤새도록, 어 그냥 이렇게 (1차) (2차) 그때는 그냥 친구만 있으면 술 한잔 들어가면 밤새 좋고 그저 좋고 어그러잖아요어 좋아요 그때만 할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부모가 있어 걸로 그 막응 어? 공부하고 취직해야지 네가응 어? 그럴 때냐라고 하는데 그때만 할수 있는 거예요응 어. 그런데. 에, 그땐 참, 그게 열정이라는 것이 참 좋아요. 그래서 술을 퍼먹어도, 또술 퍼먹고 실수를 해도 괜찮은 나이가 그 나이에요. 그런데 지금 50줄에, 에이, 60줄에 밤새도록 친구하고 술 퍼먹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돌아다닌다 그러면은 그게, 그게 저기 정상일까, 아닐까.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각 씨가, 각 씨가 그냥 음, 문 잠궈 놓고 열어주지도 않을 뿐더러 그것이 반복되면 투드르 패고 쫓아내고 더하면 뭐냐? 문서 싹 뺏어버려. 더하면 은 당신은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이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가정의 역할을 못했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도 그냥 에? 알코올 중독자, 석격파탄자 해가지고 쫓아내버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 잘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든다면, 이데오르기도 요즘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이데오르기도, 어, 조선시대 여필 정부 해가지고, 암탉코코 하우스 복사해서, 여자는 남자를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인데, 그, 그래가지고, 여자가 하는 일은 가정일, 촤아악, 싫나 좋으나 가정일 을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면서, 동시에 뭐또 해야 되냐면, 애를 순풍순풍 생기는 대로 낳 생기는 대로 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애가 자산이요, 사람이 자산이요. 왜 농본주의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인력이 자산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아야 되고 자식이 많이 낳는다는 것은 인력을 확보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자가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 저 뒤에 문을 닫아요. 저 그렇지. 애 낳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평생 애 낳라고 해봐요. 보령군 평생 애 낳라고 해봐. 아우 나는 아우 나는 내가 남자로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 애를 안 나니까 응? 아왜 낳는 게 보통이 아니야 아우 무서워 여자가 독해 독한 이유가 있어요 응? 아 독해 여자는 애를 낳아요 아유 독해 응. 근데 그걸 평생에 평생 열달 동안 끌어안고 오만 일다 하고 날때 되면 그냥 지금은 야이 새끼, 저이 새끼 하면서 뭘이라도 잡지. 응? 야 이놈아, 야이 새끼야. 근데 지금 그때는 그런 소리도 못 해. 그냥 응. 응. 응. 응. 응. 음. <웃음> 나다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그게 옳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돌아다니지 말고 앉아 있어요. 저기 뒤에. 응. 지금은 에, 그렇게 애를 날아 그러면은 예, 쫓겨나요 쫓겨나고 지금 결혼은 선택이고 연애는 필수고 어, 이런 거예요 애도 선택이고 예,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먼저 그때는 그때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때의 가치를 지금에 적용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무상이에요 무상이라는 거 흐르는 것이고 변하는 것이고 무상은 불교에서 핵심적인 논리요 핵심적인 철학입니다 부처님이 무엇을 깨쳤냐 무상을 깨치고 무아를 깨쳤다 이 얘기인데 무상은 허무하다가 아니고 모든 건 변화하는 것이다 이데올이 이 잠깐 여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데올기 마찬가지 지금도 이 태극기 부대가 얘기하는 것은 전부 박통시대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데올리기때고만 다녀 고만 왔다 갔다 응. 뒤에 앉아있어 그러니까 박통시대 얘기하는 것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는 에, 강력한 힘이 없었어요 강력한 힘이 없으니까 힘을 귀합하지 못하고 이를테면 재정을 하나로 만들지 못하고 에, 그래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때의 철권독치라는 것은 또 그럴만한 명분과 이유가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온전히 옳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해하지 말아요. 조선일본 이것만 딱 띄어다가 회의수님이 박정희를 찬탄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요. 어. 그런데,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박정희 시대처럼 철권 독취를 한다? 그것은 나라를 말아먹는 얘기예요. 왜냐면 지금은, 에 자유를 바탕으로 창의가 나오고 창의를 바탕으로 변화 혁신이 나오고 창의를 바탕으로 새로운 차세대, 미래세대를 이끌어내갈걸 먹거리를 만들어내요. 맞죠? 어. 이때테면 과거는 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이런 식으로 막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다면 지금은 에 외우는 게 아니고 사고가 중요하고 사고를 통해서 너만이 생각하고 너만이 에 끌어낼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내라. 이것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 예. 그러니까, 과거는 반복적으로 계속, 에 뭡니까, 봉제공장에서 미신 돌리고 있어야 돼. 그거 반복적인 거야. 하루 종일 반복적인 거야. 이게 필요했다고 보면, 지금은 창의적으로 AI를 만들어야 되고, 창의적으로 우주 가는 걸 만들어야 되고 창의적으로 먹거리를 농사를 안 짓고 효율적으로 인류에게 다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통치 철학 가지고 지금을 적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전부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과거의 과거의 경험을 기준으로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향한다. 이게 조, 언뜻 좋은 어 좋은 거 같죠? 그렇지 않아. 중생은 뭔 얘기냐면 과거에 매여 있고 눈과 손은 미래에만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건 현재를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건 현재의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존재 그런데 현재는 쏙 빼고 과거에만 배어있어 응. 과거에 상처받았다 과거에 이랬다 과거에 박통시대가 그립다 과거는 혼란하지 않았다 응. 과거는 누구나 다 먹고 살았다 좋은 시절이 있었단 말이야 과거는 내가 대우를 받았다 전부 그런단 말이야 그걸 바탕으로 전부 또 현재는 빼고 미래를 향해 있어요 미래 응. 좋은 대학 가야지 좋은 직장 취직해야지 또 뭡니까? 응? 뭐 우리 아들딸 희장가 잘 보내야지 아파트라도 사 줘야지. 응? 어 내가 퇴직하면은 하, 사방으로 놀러 다녀야 되지. 그렇게 응? 아파트를 지금 20평에 30평짜리 30평에 4 0평짜리에 살아야지. 응? 이이 이 전라도 에이, 낙후된 땅에서 내가 강남으로 진출을 해야지. 다이 미래만 향하고 있다가 어,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가 미래가 현재 시점이면은 현재를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고 뭘 생각해요? 미래가 현재 시점이면 또 미래를 생각해. 평생 현재를 생각한 적이 없어. 평생. 그러잖아요. 우리 고사님도 지금 오요타게 지금 빌딩이 세채잖아 서장우 씨. 빌딩세차면은 남부로 올게 없는데 또 미래를 생각해요. 음 내가 뭐를 해야 지 뭐를? 응. 음, 5년 뒤에 뭐를, 해야지, 10년 뒤에 뭐를 해야지. 그렇게 가다가 가다가 다가 어디로 갑니까? 저승길로 가는 거예요.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에종착력은 저승길이요. 죽으려고 가는 길이요. 평생 미래만 생각하는데 그 미래가 저승길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생의 무지구 분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 아, 기가 막힌 얘기예요. 무지고 분명이다.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에, 수처작주 입처 계신 임재 스님 얘기인데 임재 스님은 아주 대단한 스님이신데 부처님, 예 부처님 그 다음에 닮아, 그 다음에 이어서 해능, 역대로 막고 훌륭한 스님들이 많아요. 깨달았던 스님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역사적인 하나의 전환점 획을 그었다라고 보면은 부처님 달마 해능 해능 임제 이래요. 임제 스님이 주장한 게 뭐냐면 살불 살조예요. 무의진인 어려운 얘기니까 한번 따라 따르세 봐요. 무의진인무의 무의 무의. 무의. 위라는 거 위치가 없다라는 거야 위치. 이치가 없다는 건 뭐냐면 은 살불살줄을 얘기하는 거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어떤 틀에 갇혀있지 마라 이것이 진인이다 얘기예요 이것이 진인이다 부처의 틀에도 갇혀있지 말고 조사의 틀에도 이 스님의 틀에도 갇혀있지 말고 사상의 틀에도 갇혀있지 말고 사상의 틀에도 갇혀있지 말아라 선을 얘기하면 선에 갇혀서 선에 죽는 것이다 뭔 얘기가 몰라요? 불교를 알면 알 수가 있어요. 평생 아 선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인류는 전부 선 가지고 사왔어요. 기독교인도 선이라고 그러고 응? 뭐 이슬람도 선이라고 그러고 북한은 북한이 선이라고 그러고 남한은 응? 남한이 태극기는 태극기가 응? 선이라고 그러고 청강훈은 지가 선이래. 청강훈은 지가 절대 선이래. 응. 이선 때문에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선에도 갖추지 말고 악에도 갖추지 말아라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진보는 진보에 갖추지 말고 보수는 보수에 갖추지 말아라 기독교는 기독교에 가추지 이게 임재스님이 얘기한 것이거든 어? 지금 이게 연결되는 걸잘 이해하시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임재스님께서 "가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인데, 중생을 전부 과거에 가지고 미래를 향하고, 시간은 그런데, 또 천국이라는 공간에 가지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여기, 이것을 네가 오롯이 깨쳐야, 깨쳐야, 그래야만이 너는 대자유, 대했다. 그 순간에 주인이 되고 보여지는 것이 진리이지. 책 속에 부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어? 어, 무슨 어떤 스님 안에 부처가 있고 진리가 있고 이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문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셔요. 운문 스님. 이제 임제 스님은 아주 거칠은 스님이었거든요. 이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곱게 얘기하지 않고. 임재 스님이 아주 유명한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뭘 이렇게 부, 불법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자네 에, 아이고 스님 부처란 무엇이 불법이 그럼 막 두드러 팼어 몽둥이로 막 팼어 막 팼어 어. 그런 걸로 유명한. 이걸 방이라 그래 방 두드러 팬다 한방 두방 할때방 그걸로 가르쳤어요 임재 스님은 아주 거칠었어요 그 임재 스님이 내가 이 얘기하면 안되는데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임제 스님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임제 스님이 배운 것이 꼭 그렇게 배웠어요. 황벽 스님이라는 스님 스승한테 이제 갔는데 황벽 스님이 당대 최고하는 스님이었어요. 깨달았다 하는 스님 그 문화에 이렇게 우절만큼이나 그 스님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임제 스님이 배우고자 해가지고 거기를 쫓아갔거든. 가가지고 3년 동안 막 그냥 열심히 수행을 했어요. 근데 다른 스님들은 황벽 스님한테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물어보는데 임재 스님은 그냥 묵묵히 뭐 수행만 해요. 묵묵히.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답답했더니 3년 만에 당신, 그 그, 그, 그, 저기, 스님이 온 지가 한 3년 됐는데 뭐 물어볼 거 없어? 응.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회가 왔구나 해가지고 불법의 대의가 무엇입니까? 불법, 불법의 대의 가장 큰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황벽 스님이 어떻게 했냐면, 들고 있는 주장자로 딱딱 폈는데, 한두대 패고 말지. 서른 대를 폈어요. 어. 그래가지고 시컷 맞고, 매독에 걸릴 매독, 그러니까 매, 두드러 맞은 거, 매독, 다른 매독 말고, 걸려가지고 이렇게 시름시름 앓고 있으니까, 다른 도반 스님이, 아이고 그저뭔 뜻인지 모르니까 이유가 있을 것이오 다시 한번 가서 물어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가? 다시 가서 또 물었어요 한병스님한테 물었는데 역시 똑같이 투덜어막 패는 거예요 한서른대를또 패어요 그래가지고 임재스님이 도저히 못 찾겠는 거야 이 스승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아닌갑다 해가지고 떠났어요 떠나가지고 당대 라이벌이라고는 태우스님한테 찾아갔어 당대 라이벌이라고. 근데 뭔 얘기냐면 나한테 투덜어 맞고 여기가 아닌가 없다 해가지고 해민 스님한테 찾아간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제 대우 스님이 와가지고 뭐 때문에 왔냐? 어디서 왔냐? 황벽 스님 제자 거기서 밑에 3년 동안 했는데 이렇게 투덜어 맞게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황벽 스님이 제대로 가르쳐 줬구만. 기가 막혀 가르쳐 줬구만. 그런 거요. 기가 막히잖아요. 네가그 뜻을, 그, 그, 그, 그 진리를 네가 몰라 먹었으니, 네가 빌어난 곰팅이다 아이고, 이리 빌어난 곰팅이 그래, 구살리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긴가인가 해가지고, 어. 다시 또 쫓아가가지고, 다시 법을 물었어. 그래서 이제 깨달음을 이어갔는데, 그렇게 배우니까, 네, 당신도 막상자하고 때리기만 했죠. 가르치는데. <웃음> 우리 자리에서 우리 거사님이 오셨는데 광재석도 오셨잖아요 오셨는데 내가 뭐 물어보면 그냥 한 두어대 패봐요 고소해버려 고소 <웃음> 그래 임제스님인데그임제스님이그 그 깨달음에 선풍을 날리는데 그래서 임재종을 만들고 임재종의 그 핵심적 사상이 뭐냐면 살불살죠 무엇에도 갇히지 말아라 대자윤이 되어라 무이진이 되어라 이런 거예요 하나만 더 이제 운문 스님 얘기할게요. 운문 스님이라서 님도 운문종을 만든 아주 이제 큰 스님이신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뭘 하냐면 운문 스님 얘기 저기 그 번명은 몰라도 날마다 좋은 날되어서이 얘기 여기서 봤죠. 그게 운문 스님이에요. 그게 아니면 뭐얘기거지없어 어디 가다 그렇게 다 붙여 놓은 것들. 다 불교 신토불이 다 불교 얘기고 다 불교예요. 불교가 멍청해 가지고 불교인들이 멍청해서 뭐 지껏도 못 찾아먹어서 그런 것이지 다 불교 얘기하는 거다 불교 지금 여기 맨날 천주교에서 지금 여기 천주교에서 맨날 그러거든 지금 여기 사상이 없어 사상이 거기 천국만 얘기하는 것이거든 지금 여긴 불교사상이에요 응.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온문스님이 에, 이제 섯달이 돼 섯달 이렇게 대중을 모아놓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거 아니겠어요 한해 마무리 대중은 일러라 15일 전에 허물은 내가 묻지 않겠다 에? 지금 운문스님이에요 에? 운문스님 접신 됐어 그분이 오셨어 대중은 일러라 내가 15일 전에 허물은 묻지 않겠다 앞으로 15일 후에는 어떻겠느냐 대중들이 아무도 대답을 못했어요 그때 나온 얘기가 1일 시호일 일일시 호일이니라 날마다 좋은 날이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날마다가 24시간 날마다가 아니고 시시각각이 깨닫고 보면은 진리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이 곧 정토고 극락이고 부처고 중생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중생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내가 왜이 얘기를 하냐 영가 천도를 하는 이 날에 영가가 문제고 여러분들이 문제는 뭐냐면 전부 과거에 매어 있는 겁니다. 과거에. 응? 기가 막힐 노릇이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데 전부 과거에 매어 가지고 예, 거기에 갇혀 살고 또 이율배반적으로 또 바라는 건 미래를 향해 있어. 가봤자 죽음이고 가봤자 윤회고 가봤자 중생이고 가봤자 고통인데 그걸 향해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 고사님 앞으로 가봤자 뭐 남았어? 남은 것은요, 첫째, 골태골태 늙는 거, 예? 아픈 거, 예? 그리고 끝까지, 끝까지 저기, 저, 본전, 본전이 뭐요 투자한 거 10%도 못 찾는 10%가 뭐요 자식, 예? 옛날에 자식 낳으면 투자에 대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노후를 책임지잖아 투자할 만했다고 그 가치가 있어 자식 가치가 지금 자식 가치가 없다니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응, 집만 되면 그것밖에 안 남았어 그리고 뭐 남았어요? 죽는 거야 죽은 다음에 뭐예요? 또 끌려가는 거야 과거에 매여가지고 원망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집착해서 못 떠나거나 그업 가지고, 지옥의 축생에 살아가거나, 그것 가지고, 다행히 복이 있어서 인간으로 태어난다 그러면은, 태어나가지고, 어딜 태어나느냐? 여기 태어나는 것도 아니오. 저 별리아천에. 예? 못 먹고, 못 살고. 조금만 엎어지면 한두 시간, 세 시간만 가면 있는 그곳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북한으로, 예? 그런 거요. 에휴, 그게 전부 뭐냐? 시점으로는 과거요. 그것에 갇혀 있는 것이요 불교로 말하면 업이라고 하더라. 그 업을 깨야만이 예, 현재를 살아야만이 현재에 집중했을 때 과거도 사라지고 현재에 집중했을 때 미래도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럼 현재 어떻게 집중하냐 수행의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 앞장을 해 이제 마무리지. 핵심은 영가가 부디 과거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들도 부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를 망실하지 말아라 그럼 미래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한마디로 그럼 어떻게 여일 것이냐 과거를 업장을 어떻게 소멸할 것이냐 합장을 해봐요 에, 내가 하면 은 그대로 따라서 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시작. 아미타불 남아 아미타불 열 번만 지극정성으로 부르면은. 부처님 나라에 간다란 위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든 망상 번뇌를 내려놓으면은 대자유이 되고 대탈을 얻을 것이며 그것이 곧 주인으로 사는 것이고 어, 그것이 곧 미래를 여러분들이 미래를 하나 외밝히는 것이다. 여기가 전도 겠습니다